어? 어? 뭐 특수감염자 신고왔네 긴급신고 어? 저기! 저기! 저기요! 여보들 여보들! 에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하, 하, 자! 이거 보라고! 이거 이거 이거! 특수감염자 신고왔네! 어? 긴급신고! 맞다! 그 코봉이! 그놈이 감염자잖아! 우리 빨리 신고하자고! 그럼 우리 나갈 수 있어! <웃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유, 고봉이 오는구만. 어, 어디 살아 돌아왔네. 어, 다행이야. 열쇠 갖고 왔을까? 기다려보세요. 제가 말해볼게요. 고봉아, 고봉아, 어떻게 열쇠는 갖고 왔니? 열쇠 여기 있어요. 어, 고봉아, 어, 어, 어, 아 아니. 캡을! 아 어떻게? 오이블오 저쪽에! 여러분 뾰! 저저저 캡을 잠깐만 잠깐만 너 그, 괜찮은 거지? 진짜들 너무하시네요. 가두란 말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처니나 진짜. 거봉아 거봉아 왜요? 그쪽이 아니야 저쪽 방이야. 너... 아씨 들켰네. 진짜 아, 저, 저 장소는 진짜. 아 속질 안 하. 짜증나 진짜. 아니, 이은영 양반. 아, 우리를 언제 구출되는 거야? 아, 뭐, 경찰이나 뭐, 그럴때 연락 없어? 아, 저 괴물! 아, 지금 저, 저, 코봉이! 아이, 그, 저, 코봉이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저 코봉이 저 괴물 저거, 아니, 어떻게 죽이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머니, 아주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코봉이는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쇠도 찾아왔잖아요, 어머니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길만 찾으면 될것 같다고요. 에, 맞아 코봉이가, 유일한 탈출구일 수도 있단 말이야 뭘 죽이자는 말이 이렇게 쉽게들 나와? 인간들 못했어 맞습니다 코봉이는 우리가 꼭 지켜줘야 돼요 삼나이 태어났어 뭐야 지금 어, 라디오 나오는 거야 라디 아, 여러분 조용하세요 멈쩌만... 라디오 집중합시다 군부대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금 군부대가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괴물로 감염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자가 있다면 즉시 군부대에 그 넘겨주셔야 합니다 봐봐! 어? 넘기라잖아! 어? 우리 다 살았어! 어서! 어! 어서! 어 구멍이 넘기라고! 코개물코개물 채부터 빨리 내보내야 돼! 어? 아니 여러분들! 저, 저, 저, 침착 좀 하세요! 어떻게 넘기란 말을 쉽게 하세요! 네, 이조용 에, 해! 에이, 당신들이 못 넘기면 내가 넘기겠어! 에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고! 으음, 코봉이가 이런 사람들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거야? 불쌍하다, 코봉이! 불쌍해! 자, 여러분들, 좀 진정하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 야! 어, 어 우, 은유야. 아니, 듣고 보니까 진짜 짜증나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저럴 수가 있어? 어? 아 지네만 살겠다는 거야 지금? 코보이가 저 사람들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 진짜 짜증나. 아, 은유야, 저 그러지 말고 됐어. 오빠도 똑같아. 바보다니고 어, 꼭두각시야 오빠는. 오빠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란 말이야. 하, 짜증. 아 은유야, 어, 은유야. 하... 아저씨, 불쌍해서어떻게컴봉아 커봉아 커봉아 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는살리셨다고요불 속에 몸을 터지셨다고요어어 어, 어, 정말? 난 그런지도 모르고.. 미, 미안하다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저씨? 군무대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주민들이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정문은 괴물들로 가득 차있고 지하 통로로에서 나가야 될것 같아 아 그런데 안전이 확보가 안된것 같아서 네가 먼저 갔다 와줄 수 있겠니? 아, 알겠어요 제가 괴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근데 다들 진짜 너무 멋이네요 미안하다 내가 고개를 못 들겠어 고개를 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갔다 올게요 고봉아 부탁한다! 어쨌든, 어쨌든 고봉아, 고봉아 정말 미안하다 야, 야. 내가, 내가 나중에 가, 이 은혜 가, 꼭 갚을게. 미안해 코모아 여기구나. 뭔가 의심이 한데. 문으로 나가자. 너무 무서운데? 뭐? 뭐야 저거? 거? 거미 괴물? 어떻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신기한 우와 다 어쨌든 어? 아, 여기는 괴물들 뭐야 이 괴물들을 다 어떻게 지우지? 아! 맞다! 방망둥이 요걸로 아, 가스를 뿌려가지고 한 번에 폭발시키는 거야 좋아! 시작하자! 아 우리 형님께서 아 뭔가 남겨놨을 것 같은데 아 군보대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바꾸 나가버릴까 이거? 아냐아냐아냐 아, 그가 죽을 수도 있어. 아, 어떡하지? 어이? 저, 저 뭐지? 이 뭐야 이거? 어? 어? 뭐 특수 감염자 신고 왔네. 긴급 신고. 어? 저기, 저기, 저기요. 여보들, 여보들. 에이,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하, 하, 자, 이거 보라고, 이거, 이거, 이거. 특수 감염자 신고 왔네. 어? 긴급 신고. 군부대가 우리를 또 구하러 온다고! 하하하 <웃음> 맞다, 그, 코봉이! 그놈이 감염자잖아! 우리 빨리 신고하자고! 그럼 우린 나갈 수 있어! 하뭐라고요 <웃음> 네? 야! 야! 따라와! 이 개물들아, 따라오라고! 나 여기 어서 따라와! 그... 나 무슨 따라오란 말이야, 개물들아! 좀만 더 좀만 더 힘을 내 개불들 좋았어 계획대로 개불들 다 모았어 그렇다면 방법도 이로 가스를 뿌리자 야 야야야 가스 야 우와 안 불어온 거야 진짜 이제 폭탄으로 설치하고 아이고. 불을 붙인다 잘이라 사라져. 빨리 알려줘야지. 빨리 알려줘야지. 드디어 우리 주민 여러분도 다 나갈 수 있을 거야. 아 여러분, 여러분, 아, 제가 제가 지하실 안전을 확보해놨어요. 개별도 다 처치했어요. 자 모두 갑시다. 아, 고생했어. 어, 어 고생했다, 고봉아. 고봉아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어네 무슨 일이신데요? 어 다행히도 군부대가 우리를 구하러 왔어 어 진짜요? 어 다행이네요 어 근데 감염자가 없어야 된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 여러분 주민,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저희 군부대가 여러분 밖으로 나가자고요. 에, 어 대구막. 어 찍어요. 나와서 나와서 가자고. 밖으로 나가자고요. 오, <웃음> 어, 나가자고요. 아, 나가자고. 아, <웃음> 아이고, 실렸다. 아이고, 같이 가자고. 코봉아, 코봉아, 괜찮니? 아, 자, 여러분들 다 나오셨습니까? 좋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전부대원들 풍겨 <웃음> 어? 어, 어? 왜 그래요? 아 이거 뭐야 아이 아이 뭐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이거 총소리인데 설마? 나는 부대에서 하달 받았다. 특수 감염자 및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살을 하명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었다고? 말이 많군. 부대 사살. 거를 예. 봐 아, 뭐해 저 자식 총알로 리듬을 타고 있어 왜? 벗어라 아, 아, 아, 아. 아. 괴물들은 총 따위로 죽지 않는다 지금 저 건물 전체에 폭탄을 설치해 건물을 무너뜨린다 알겠나 예수 어 뭐야 어어떻게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설경씨 어서 한두 시간 아저씨 모시고 지하로 내려가세요 후보이가 지하로 안전하다고 그습니다 아니 은혁씨는요? 저는 여기 정리하고 곧뒤따 갈게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모시고 가세요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같이 가야죠 어서 아저씨 모시고 지하로 빨리 가세요 대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따 봬요 어이 은혁 이따 보자고 가지 아 뭐해? 아 빨리 가자. 어 다들 집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 은희야, 오빠는 아직 여기 할 일이 남아 있어. 너 먼저 내려가. 오빠 곧 따라 내려갈게. 약속해. 아 뭐야? 너 진짜 말안 들을 거야? 빨리 가자. 은희야, 먼저 내려가 있어. 아이씨, 진짜 너안 오기만 해. 아이씨, 아이 진짜. <웃음> 운이야, 사실 코보이만 감염된 게 아니야. 나도 감염이 됐어. 미안해, 운이야. 나 없이도 잘 살아남아야 돼. 다시 한번 미안하다, 운이야. 현물이 폭파되고 있다! 다들 철수해라! 아, 아, 아, 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려보니 이 아파트는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왜난 혼자 살아남은 거지? 그렇게 난내 안의 괴물과 함께 이 아파트를 떠났다.